A, B형의 3차원적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더 입체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사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A형, B형, O형과의 만남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A형의 입장 스타일이 나랑 닮았어요. 근데 가끔씩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죠. B형의 입장 처음엔 좀 멀게 느껴졌는데 알고보니 통하는 데가 아주 많더라고. O형의 입장 O형과 AB형은 서로에 대한 공통분모가 없다. AB형은 이들을 일대일로 대할 때보다 오히려 이들 사이에 섞여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그 이유는 AB형이 갖고 있는 다중적인 성격 때문이다. AB형은 A형과 함께 있을 때는 내면의 비형적인 면이 반발하고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B형과 함께 있을 때는 A 형적인 면이 반발한다. 적당히 좀 하라고. 좀. A 형과 B 형과는 확실한 공통분모가 있지만 그만큼 내면에서 얽물리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O 형과 있을 땐 어떨까? 자, 오늘은 B 형과 A B 형의 관계입니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B 형 스타일의 곧바로 공명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혈액형은 같은 B형 유전자를 갖고 있는 B형 아니면 AB형입니다. 보통 B형은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있을 때 상대방도 B형 자신처럼 그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조차 아예 없는 B형도 아주 많습니다. 그냥 본인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푹 빠져 있는 거죠. 하지만 과연 다른 사람도 B형 같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O형이나 A형이라면 오형이 떠들어대고 있는 모습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좀 오바해서 꽹과리까지 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본능은 이야기 내용 자체에 집중하는 쪽보다는 다른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오형의 입장부터 생각해 볼게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오형은 상대를 만나면 동물축 본능이 작용한다 그랬죠? 우리 편일까? 나보다 셀까 다시 말해서 상대가 자신에 대한 공격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것부터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형한테는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면 이야기가 귀에 잘안 들어오는 겁니다. A형은 어떨까요? A형과 B형은 가끔씩 아주 잘 맞는 말폭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일반적인 경우라고는 할수 없겠죠. 그렇게 되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요. B형의 이야기가 a 형의 관심을 끌려면 반드시 A형이 평소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A형은 오히려 O형보다도 더 지루해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A형 본인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일종의 소음 같은 게 되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O형과 A형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들의 본능이 이야기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분석하도록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O형의 경우는 먼저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쪽으로 A형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정보를 재해석해서 자신의 사고체계에 흡수하는 쪽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B형의 경우엔 일단 관심사가 비슷하기만 하면 그 이야기에 곧바로 동조되어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타고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것이 같은 B형끼리는 처음 만나도 오랜만에 만나도 한바탕 싸웠다가 다시 만나도 일단 마음이 동하기만 하면 상호간 의사소통이 전혀 어렵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B형과 AB형 사이도 대체로 그렇다고 할수 있어요. B형이 자연스럽게 대화 내용 자체에 몰입하게 될때 O형이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O형만 그런 게 아니에요. AB형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O형은 상대가 무장해제한 걸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계경보 해제 상태로 전환한 거죠. 반면 AB형은 B형의 의식의 흐름에 올라탄 겁니다 이들 또한 B형만큼은 아니지만 자신의 관심사라면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B형은 A, 비형과는 의외로 말이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이것 봐라..얘는 뭘좀 아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예..다시 네. 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죠 신이 난 B형은 이제 완전히 발동이 걸려 자신의 의식의 흐름에 더욱 충실하게 되는데 B형은 평상시 외로움을 잘 타기 때문에 상대가 좀 통한다 싶으면 오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이것이 길어지면 A, 병형이 서서히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이때 A, 병형이 피곤을 드러내는 방식인 거예요. B형으로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냉정한 방식인 겁니다. A, 병형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거나 혹은 아무렇지도 않게 더 이상 B형의 이야기에 동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AB형 내면 속의 또 다른 얼굴인 A형 기질이 고개를 든 것입니다 사실 이 A형 기질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등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B형으로서는 화가 치미는 일이에요 왜냐면 방금 전까지 같이 낄낄대더니 갑작스레이 무슨 얼음장 같은 태도냐는 거죠 B형은 순간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다 했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렇게 분위기 좋음의 극한으로 치닫던 관계는 일순간 싸늘하게 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요 A병은 멀쩡한 표정으로 다시 일관을 시작하고 B형은 기분이 약간 상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만나 이야기가 시작되면 A병은 또 자연스럽게 맞장구를 치고 이에 과거를 까먹게 잊은 B형은 또 흥분하죠. 다시 A병이 갑자기 싸늘해져서 또다시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목소리> 그러다가 또다시 예,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O형, A형 관계의 패턴과 흡사한 면이 있는데 이유는 좀 다릅니다. 오형 A형 관계가 긴장을 풀고 싶은 오형과 지나친 자극에 피곤을 느끼는 A형의 기질적 차이로 인해 생기는 것이라면 B형 AB형의 관계는 B형의 의식의 흐름에 동조했던 AB형이 불균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A형 모드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죠.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는 B형은 통한다 싶어도 다소간 오바를 자제하는 방식으로 AB형은 B형에게 처음부터 약간의 비평을 가하면서 동조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수렴됩니다. 이 관계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요. A병이 b 병에 대해 만남 초기에 지나치게 동조가 잘 일어날 경우 임기의 상태에 달한 A병의 A형 모드 전환이 그만큼 급격하게 발생하고 이것이 b 병에게는 오히려 일종의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만남 시리즈 마지막 편이죠. O형과 A병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